어, 22.0사에서 발표를 하게 된 어, 한국 마이버소프트의 최영현이라고 합니다. 어, 간단히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어, 한국 마이버소프트에서 애저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여기서 애저를 써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저의 앱 서비스 라는그 파스 솔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의 맵 그리고 펑션 에뭐 그런 것들을, 어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오늘은, 네, 할 이야기는, 네, 다음과 함께. 사실, 지금 참여하신는 인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긴 한데, 좀, 저는 좀 편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많지 않은 인원인 것 같아서, 간단히, 앞에서 또 자기 소개 한번 하고 같이 하면 어까 싶어서 어떤습니까 네, 좋으시죠. 음. 간단히가 음. 자기 이름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소속 있으신면 얘기 좀. 네, 저는 성냥 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팀 주고구요. 어, 주 개발은 콘텐츠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단내에서 또된 백엔드를 구성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충청. 아, k a y 니다 a n k you. I was t AI s a i 스 t e n i n g to 을 h i s I was l i s t e n i 리 g to 는 h i s I was l 는 s t e n i n g to this. I was listening to this. I was l i s t e n 하겠습니다 this. I w 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자석으로 이 총을 밟고, 이 총을 밟고, 이 총을 밟고, 이 총을 밟고, 이총이 총을 밟고, 이 총을 밟고, 이 총을 밟고, 이고 그래서 o r t h 서 i n 하 t i a l sort of death, you k n o 같고요. 그리고 단넷 이미 어, 단넷을 써보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걸 준비했을 때도좀 비기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시샵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래도 오늘 이 세션이 우분투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이제 닷넷을 준비했기 때문에 단넷도 살짝 이제 뭐 맛보기 정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단넷교제를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이제 포퓨터와이는 그 사트브는 음. 필수로 이제 서버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웹 배포할 때 도코 사용할 거라서, 어, 호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코도 있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에디터 회화식거 하시고, 뭐, v r 이도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있으시면 네. 뭐 이제 그거 설치하셔서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먼저 단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여기는 이미 단넷을 기존부터 접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이거 뭐, 단넷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단넷 프레임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지 어, 2년 정도 됐었는데, 뭐, 기존에 이제 다른 곳에서 개발자 생활했었고 그때도 그 때는 사실 단넷에서 전 쓰지 않았죠. 주로 파이썬으로 개발 했었는데, 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단넷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당히 어,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이런 프레임워크다. 그리고 윈도우 개발을 다 쓰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과거의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단넷 코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단넷 코어는 크로스 플랫폼이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어, 맥, 그리고 윈도우, 아, 윈도우, 맥, 그리고 리눅스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덴넷 코가 뭐냐고 하면은, 네. 다음과 같이, 그, 크로스 플랫폼, 아, 방금 얘기된 것처럼, 그리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멀티랭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멀티랭귀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아죠? C샵, F샵, 뭐, 비주얼, 베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넷 코어를 이용해서, 어, 단순히 뭐, 웹, 뿐만 아니고, 데스크탑, 이런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게임 뭐, IoT, 뭐, 최근에 이제 머신 러닝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 개발할 수 있는 단넷의 코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거를 시각화 해주는 자료고요. 제가 뭐 발표한 자료들이 그 대부분 이제 카노스를 삼고 있는 거는 저희 이제 어, 마이크스프트는 사실 도큐멘테이션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서버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직원이 제 입장에서 보면 되게 문서화는잘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웃음> 저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 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사용자일좀 생각해보자면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찾는 것들은 저희 이제 독서에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점 마이크스프닷컴에 나와 있고 여기에 어, 검색해서 보면은 뭐 대부분의 것들 오늘 발표하는 것들 다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오늘 발표자료을 만들었습니다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그 준비하게됐을때 최근에 나온 그기 기사라고 했나 네, 블로그 포스팅이죠 그 우분투 그 캐노미컬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 캐노미컬이 어, 데이티브단 넷을 우분투에서 호스팅하고 컨테이너 어, 할수 있다 이런 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네, 발표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음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폰트 2 2 0 4 LTS 버전 이전에는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지원을 했었죠 당내에서 그런데 그 경우에는 당내 패키지 같은 걸 다운받기해서 위 패키지 매니저에다가 그 소스를 등록 당내 패키지를 등록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문투가 그 덱넷을 지원하게 된 약간 음, 그런 사건? 이벤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것 뿐만 아니고 두 개가 어, 두개 회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 오늘 소개해 드리겠지만, 어, 취지 리스트 이미지라고 해서 되게 간소화된 그 컨테이너를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이기도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제 아시는 것처럼 그 우수에서는 특히 설치할, 설치할 때 apt 명령을 통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넷을 apt install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어. 어, 그걸 한글로 하면, 우트, 뭐, 우 초경량화라고 초 했죠. 초경량화된 OCI 그 이미지를 예, 제공 해서 장넷을 이제 배포할 수 있,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뭐, 보여드리자면, 정말 간단합니다. 처음에 우분2가 설치된 PC에서 앱 인스톨 당내 실스만 해주면 바로 설치가, 아, 패키지에서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오늘 오전에 깨끗한 VM을 하나 준비해 드렸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설치된 건 아무것도 없고, 어, 업데이트를 하고, 네. 아, 네, 먼저 이제 그거 설치하기 전에 보면은, 덴넷 커맨드를 치면은, 여기서도 이제 덴넷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나온 같이, 내 손을 표출하라고, 네, 너무, 네, 게 됩니다. 이런 면잘 보이실 거요 you <laughs> 이러면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다시 담넷 명령으로고는데 처음에는. 네, 지금부터 담넷 명령인 시행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는면 정말 간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s 스를 기준으로 모 g 준비했고요. 그래서 t 그 앞서 s 기된 것처럼 처전 이전에 공지 to a 지 k you 라이 ask y o 트 to ask you to a s 거기다가 그 다음에 k y 을 설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u to ask 단 o u 단 o ask you t 수 a s 습니다 그래서 a 넷 k 커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 공식 도큐멘트에 보면 단넷 커맨드에 대한 설명이 뭐 많이 나와있는데 이 단넷을 실행할 수 있고 이 단넷 커맨드를 통해서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빌드 할수 있고 테스트 할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에서는 주로 이제 단내 어플리케이션 새로 만드는 뉴하고 뭐 빌드, 릴리즈런 뭐 정도의 커맨드를 네,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헬로 월드 프로젝트처럼 간단한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면 만드는 과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앱 하고 뉴를 해주면. 되데요이 경우에 이제 네 바로 이제 실행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뒤에 파라미터를 이제 넣어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맨 처음 아스된다는걸 만들어볼 거기 때문에 콘솔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그 콘솔을 만들 건데 마이너스 5 옵션을 주게 되면은 아웃풋 그 위치를 정하게 되고 이게 예, 에옵션을 주게 되는 문제라 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6.0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해당 커맨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헬로우 전에 이제 오콘이라고 만들었고 헬로우 오흥콘에 가서 보면 네. 세 개의 이제 파일이 생성된 것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프로그램.cs를 가서 보면 정말 간단하게 딱 주주에 코드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단내 공법이 이제 이게 보통 다른 언어에서 이제 프린트 하는 게 컨솔 라이트 라인인데 여기서 이렇게 헬로월드라고 시켜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실행하는 것은 단넷 뭐을 번 하게 되면, 네, 실행 이렇게 힐러월드가 아, 출력이 됩니다. 어, 뭐, 여러분도 간단하게 이제 힐러월드 한번 바꿔보셔서 한번 출력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되게, 시 s 을 처음 써보시는 분도 네. 여기 네.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을 네. 하지은 분들, 나무래도 뭐, 다들 한, 한 번씩 써보셨을 것 같은데, 보면 이프로그램 프로, 그 CS가 엔트리포인트인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메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 메인이 없는 거는 자동으로 이제 시행시에 이제 메인이 생성이 대,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제 메인이 들어가고 한번 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새로운 이제 콘솔 앱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하시고 그 제이슨으로 시리얼라이즈 시합해주는 그 패키지는 어, 보시면, 이 키워드를 그대로 검색하시면 이제 저희 단넷 음식 문서에 나올 텐데 어, 시스템에 있는 텍스트 j s o n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리을라이한 다음에 내용을 음, 파일에다가 쓰게 콘솔이 그, 아닌 파일에다가 쓰게 되면 파일로 저장이 된데 이거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같이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완성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분? 이7으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실때좀 아, PC 많으 질문 있으실가요 음. 중위스신공, 혹시 좀 늦게 오신 분은 저희 뭐 신자식이 있어요. 아, 니 지금 간단하게 듣는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혹시 그오븐투는 설치해 오셨나요? 네 형식으로 저는 한번 짜봤었는데 여러분들 뭐, 어차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서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뭐, 그래도 다들 시작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뭐, 리스트 하나만 들어갖고 거기에서 저희 세션 정보들 이런 식으로 따로 유력 받고 리스트 에한번 넣어갖고 잘걸었로 써도 되는데, 굳이 저기 이렇게 한 거는 뭐 시작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런 거를 간접적인 하나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만들었던 것을 이제 이 제이슨 시 i 라이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파일에다가 써 봤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실행이 되고 제가 세션점 JSON에다가 이건 이제 이 다음 웹웹할때 애시 좀 사용하려고 제가 일부러 제 JSON 형태로 저장을 시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예쁘게 정리는 안 됐지만 안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형태의 JSON 파일로 저장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코솔에 이 어떤 건 어떻게, 어, 만들고 실행, 빌드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말과 같이 질문이나 하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웃음> 이제 a s p n e 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a s p n e 그 은그단넷을 이용해서 웹을, 뭐, 시, 웹사이트를, 웹사이트, 그리고 웹, 그렇게 쉽게 만들어준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이 앞서 말했던 단내 프레임워크처럼 ASP 단는또 ASP 단내 코어라고 해서 이제 어, 단내 코어를 이용한 ASP라고 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단내 코어의 특징이 그대로 이제 드러어 어, 똑같은 거죠. 다 이제 호스트 플랫폼을 지원하고 그리고 단넷을 통해서 빌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건 이제 그존에 사용... 그, 이제 단넷 사용했거나면은 뭐 a s p 단넷 4.8로 뭐, 최근 리시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에 한참 전이죠 네. 이제 그거에서 이제 윈도우에서만 지원을 했고 뭐 이제 여러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듣는 어, 코어같은 경우는 네, 리넥스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웹웹도 그, MS에 다른 소로선을 많이 써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되게 처음에 스케폴드 형태로 되게 처음에 뭐랄까 어, 템플릿 형태로 제공되했거든 네, 그런 식으로 생각 쉽게 코드를 짤수 있도록 그 어, 시나리오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는데어 a s c o 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 도큐먼트를 보면은 그 웹앱이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어 여러분이 웹 프로그램을 좀 보셨다는 거 뭐, MVC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서, 서버 사이드, 뭐클라언트 사이드 렌더링 뭐 이런 어좀들어보셨텐데 이런 주제들이 오늘을 할 이야기 하거는 거리가 멀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REST 뭐 AI 이런 것도 하지 않겠고 그.. 저희 공식 도큐먼트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쉽고 간단하게 웹앱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레이저 페이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걸 가지고 데모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페이지 앱 엄청 간단하게 이제 그웹 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뭐 그 MVC라는 패턴에 대해서 좀뭐 들어보셨거나 이걸로 프로그램해보던 분들은 뭐 모델, 뷰, 컨트롤러 뭐 이렇게 만들어서 안에서 다, 시작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 다른 프레임크에서도 이런 패턴을 많이 볼수 있을텐데 레이저 페이지는 간단하게 HTML하고 HTML을 뒤에 있는 데이터를, 어, 서브하는, 그, 아, 데이터를 컨트롤 할수 있는, 그, 시작 코드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설명보다 앱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텐데, 아까 했던 그단내 커맨드를, 뉴를 이용해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 페이지 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렇게 되면 레이저 페이지 앱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콘솔하봐저렇게 조금 더 많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성된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기 이제 평상 여기 안에 있는 폴더나 파일에 대한 좀 설명은 이 페이지 폴더라고 해서 이 레이저 페이지를 저장하고 있는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보면 특이하게 c s html이라는 파일하고 c s 파일 c s html c s 라는 파일이 있는 걸알 네, 수가 있습니다. 이 CSHTML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HTML에다가, 그, 이저 시텍스를 이용한, 그런, 문법을 이용한, 어, 마크업 랭귀지, 맨기지, 마크업 랭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위한 파일이고, 이제 이거하고 항상 페어를 이루게 돼서, 그뒤에더점 찍고, CS파일, CS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를 이제 핸들링하기 위한, 그 시작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w w w 더 월드 노트 파일은 스탠드 컨텐츠들 뭐 잡아쓰고 이렇게 나누면 CSS 코드들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앱 세팅지 점 제이스 인프라에는 그컴퓨레이션 그, 데이터들이라고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티비 포인트 같은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점 c s s 엔트리 포인트이고요. 간단하게 그 먼저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텐데 이국내에서 무조건 다 닷넷 런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도 마찬가지고 닷넷 런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에들을음단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안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녹화해서 실행 되셨나요 앞에 아, 정말 안 되어있는 게 yeah. 쪽에서 내가 터미널 개두 개를 띄웠는데 시정된 네, 상태면 보시면 네스테스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레이저 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띄어진 걸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H P로 되어 하나는 H P S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브라우저가 없어가지고 브라우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뭐 크로스트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 혹시 시장이 되 시에나 페이지가 보이시나？HTS에는 안 되시고 안 되시고 들어갈 때아 네네, <웃음>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안 되실 때는 여기 이제 이두 부분을 일단은 주석처리 라고 이야기하려고 해서 하시면 네, 됩니다. 이, 이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프로그램 중 보면은 어 이게 네 파이브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해도 많이 보면 메인업수가 들어가는데, 이 단넷 7부터는 메인없이이렇게 생성되도록 어, 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여기에는, 여기서 사용하는 단넷, a s p 단넷 t 4에서는 그, 미드레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추가시켜주게 되는데, 그거, 어떤 것이냐면 네. 안에 이제 유수로하는 유스, 여러 것들 보면은 네. 안에 뭐 HPS를 흔들려주는 거나 스피파이를 흔들려주는 거나 아니면 라우팅하는 거 그런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서 미들웨어라고 부르고 그런 것 인증이나 아니면 슈슈어레 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 추가해주는 형태로. 네. 설계를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어, 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뭐 처리해서 네.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 이제 계속 v r 에서만 보여줬는데 이걸 지금 V.S. 코드나 약간 이런 것툴 이용해서 개발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습니다 어, 여기서 아, <웃음> 있으시면은 원래 이제 단그 기존에 시작 프로그램 할때 최근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어, 특징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핫 리로 리로드라고 해서. 개발 중에 그거를 다시 재컴파일 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변경이, 적용이 돼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 거든요 근데 이제 웹, 개발할 때도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윈도우에서 이, 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 리눅스, 은트에서는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똑같은 걸 비주얼 스튜디오나 못 쓰잖아요. 근데 대신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사용할 수 있고, 네, 거기에는 그런 한 요리 그 버튼이 없기는데 단넷 커맨드에서 단넷 마치런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똑같은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실 때 마취런으로 실행하시면은 이거를, 코드를 어, 이제 수정하셔도 이게 바로바로 이제 반영돼서 그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브라우스 창 띄우고 이제 하실 텐데, 그렇게 바로, 바로 볼 수가 있으실 겁니요 변경에 대해서. 그렇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앱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앱인데, 어, 이거를 가지고 그 웹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쉬운 베이저 페이, 페이지 상베이저 페이지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봤듯이 페이 쌍으로 C S H T M l 하고 C S H T M l C S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어, H T M L 없는 파일 이 파일에서는 그 기존의 H T M L 코드 짜듯이 이제 뭐 코드를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그이 페이지를 핸들링하기 위 모든 코드들은 다 여기. 점 CS에서 작업을 해주시 면 됩니다. 그래서 한하고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좀 코드를 예 바꿔 보시면은 바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세팅 초반에 잘못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다 커맨드로만 지금 조금 해서. 것도 <dyei folos> Thank you. 네, 지금 아까 본 거에서 이어서 그. 네, 네 이저 페이지 앱을 이용하면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보이시는 거 간단하게 그래서 단넷 같은 경우에도 그러, 그런 거 쉽게 ASP 단내 코서도 이런 것들 쉽게 하기 위해서 어, 그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네, 그걸 좀 쉽게 만들수있도 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제 그거에 맞는 어, 클래스, O/R를 사용할 수 있게 어, 클래스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근데 네, 그거를 어, 사용할 때는 이 페이지 위에 여기에서 모델이라는 디렉토리 하나 생성을 해주게됩니다 다시 아, 모델 한번 모델 보시고요. 네,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디렉토리 예. 예. 근데 그 전에, 이, 저희 템플릿샵과 지원을 해줬는데 그거를 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따로 y.template샵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패키지, 이거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고, 는 단내 뉴에서 클래스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 어, 명령화에서 보면 클래스하고 뒤에 이름은 제가 세션으로 줬고 그게 뒤에 마이스 오를 줄게 이렇게 아까 생성했을 때 보면은 만들어진 디렉토리 이름을 줄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아까 모델이라는 모델스라는 제체를 만들었는데 그 모델에다가 생성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실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은이 코멘트를 실행하면은템플릿에서 클래스 cs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모델스에 가서 보면 이 세션 cs라는 그클래스 어,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파일 만들어진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실 기억에 남는 그런 클래스 세션 하나가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아까, 어, 사용했, 어, 만, 그, 세션이라고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이번 이걸 만들어 볼 텐데, 너무, 비어있는 <웃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라고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자면, 네, 다음과 같가아 만들어, 제가 사용했던 그 클래스 정보, 그대로 한번 가져와가지고, 네. 그대로 뭐, 타이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m a 계시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이스파일을 제이스파일 여기 이 위치에 따라 두시면 특별한 이, 인바이론트를 이용하면은, 이 런타임을 실행할 수, 있, 실행될 때, 그 실행되는 그, 어, 웹의 루트직 그 패스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패스를 가져온 다음에, 어, 그 패스 안에서 저는 이제, 그 데이터 밑에 s e s s i o n j 파일을 저장해 놓고, 그 파일을 이제 읽어온 다음에, 그 정보를 이렇게 세션 s s i o n 라고 네,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 여기 인덱스점 아이 인덱스점 모델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멤버 변수로 이 세션 리스트를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점 c s html 에서 보면은 그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세션 리스트를 이렇게 클래스로 그 멤버 변수 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 이런 식으로 이 c, html 코드 안에 이렇게 걸뱅이로 시작하면 이제 어서부터 어, c 샵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페이지에 이제 모델을 의미하고 거기 안에 세션 리스트. 거기 있는 아이템 이제 하 가져와서 한번 접근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아이템을, 그, c 코드를 쓸 때는 앞 이제 골뱅이를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고, 그 저희가 이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이저 페이지스의 밑에 이제 모델스의 그 모델이 있었잖아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 정보를, 네, 가지고, 아이템의 타이틀, 그 시작시간, 끝시간, 언어스, 피파이 그런 정보를다 접근을 한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두를 한거 저는 잡았습니다뭐신간 낳아서 여러분도 그대로 택배만 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안해보셔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코드는 음. 제가 이거 다 기터비에다 올려놔서 공유해드릴 거라서, 꼭안보셔도될것 네. 뭐 같습니다. 넘,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는 다음 거씩 해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웹앱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가 좀더 중요한 거도 저희, 저희. 왜냐하면 이렇게 몬테저 그 웹앱을 개발했잖아요. 이걸 포스팅할 때에는 그 통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에 두 가지는 뭐, VM에다 직접 호스팅을 하,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도커를,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컨테이너에다 배포를 한다거나, 근데 마지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예절 아까 말했듯이, 예전에앱 서비스를 추천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배포라는 방법인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제 VM에다가 배포를 하는 방법인데요. 어, VM에 배포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 ASP.NET 에서는그전에 어,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IIS를 이용했었는데, 일으로 근데 지금은, 어, a s t r e l 이라는그 웹 서버를 이용해서 배포 호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바로 이, 어, 캐스트에다가 배포라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웹부에서접속해서 들어올 수 있겠는데, 그, 저희 공식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리버스 프로시 서버를 쓰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요 그리고 뭐, 웹 서버를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리버스 프로세서를 쓰는 경우를 여러분도 많이 볼수 있을 텐데 이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그웹 앱에서 그 릴리, 릴리즈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단내 퍼블리시 마이너스 C 옵션을 주고 릴리즈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가 빈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 아니에 릴리즈 됐넷 6 0 퍼블리시 이렇게 여기에 릴리즈 된 파일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어, 저희가 네, 옮겨줄 텐데요. 저, 저는 이제 파일이 됐다가 이거를 네, 배포를 하려고 해서 이 피나고, 꼭을시여기다게이제공고고요이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 되면 피나고, 이피이제이런 식으로 피나 이렇게 보면, 아까 단넷 런에서 실행했던 거를 저희가 포할 때 이제 이렇게 어,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설정을 좀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아까 제가 이것이 포스터 엔진스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한번 엔진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제 설정을 좀더아주고싶어요 여기에 다음과 내용을 좀 추가 계 네,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캠핑하셨어요. 넘어가 네. 아,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는 네. 여기도 이엔진엑스의 사이트의 이네이블의 디폴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question 그 앞에 두분타이밍하시고 오신다는데 다 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네 おっしゃ 그 때, 세분그 때, 그 때, 고계그서그런데혹그나왔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이안나그 때, 어 때, 앞에그 혹시 이그 때, 그 때, 정하실 때, 약간 그 때, 그 때, 그 때, 그 그주시고 나면, 이렇게, 어, 실행할 때 에러가 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좀 저희 n g i n 로그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뭐, 커넥션 페일이 났다, 약간 뭐, 그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뭐,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워커라운드는 간단하게, 그냥 이제, 아까 제가 실행했던 그, 단넷, 아, a s 단넷 코어 앱을 그냥 재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퀄어에서 로크로스트를 해보시면은 네, 정상적으로 네, 이렇게 그~ 읽어오는 것을 네,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페데게이트대가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네, 시간한번 해보도록 할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면이제게 나오면, 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 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게나오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서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 이렇게 입점에 시스템 뒤에 시스템에엔젤 서비스 파일을 해서 네. 이 워킹 디렉토리를 저희가 아까 바에 있는 레이저 페이지스 여기를 등록해 주시고 실행할 때 덴넷에 이 바에 레이저 페이지스 레이저 페이지스 앱 dll로 네. 변경을 해 주면 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하시고 이 어, 이 서비스, 등록된 서비스를 상태를확인해보시면정상적으로분의 서비스를 이를는 지금 에이정도를는 시간에, 이정하는데다정시서비스는시이서비스는이렇게서비스테이정스를시스테이터게의이 실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웹북에서 어, 일단 저는 이제 이걸 VM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c u r s o 뭐지? 네 지금 제도으로 지금 제대로 안 뜨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 음... 대모에서 <웃음> 발생한 것 같아서 아, 일단 뭐 좀넘어가야될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원래 시간좀로 실행되면 이게 웹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다음 거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웹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실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게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방법은 어, 다음과 같이 그 컨테이너를 네,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넨이기는 저희 에이저페이지스 밑에 여기 해당 밑에서 다음과 같이 도코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코 파일을 만들어준데 이것도 저희 이제 공식 도쿄 형태 에 다음과 같이 이제 어, 만드는 도코 컨테이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와있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그런 식으로 빌드하는 컨테이너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빌드를 한 다음에, 이거면 이제 덴넵, 어, 폴리시하고, 릴리시하고 이제, 아웃폴더로 이제 보내고, 다시 이제, 런타임드상의 컨테이너를 다시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음, 가져오고, 다음처럼 이제 실행하는 것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다만들어 이렇게 도커 파일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도커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레이저 페이지의 앱스 앱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고 큰생각인아 어... 생활이... 네, 잠시만요 제가 그전에 여기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만들고 었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네. 이 이미지 버컨테이너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데 저희가 제가 앞에서 그 서 되게 강량화된 노커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치실리드우분드 컨테이너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있는데 어, 컨셉 자체는 어, 특징으로 이야기하는게 제이 되게 최소화된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작게 만드는 유과 되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제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안에는 셸도 없고 패키지 매니저도 없고 루트 유저도 없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만 이 실행할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므로써, 어, 당연히 사이즈가 작았으니까풀할 때도 용, 용량도 작아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 장점도 있고, 여기에서 셸이나 패키지 매니저 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보안 수면에서 되게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알 아,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도시화된프리메스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분븐2 배포 뭐,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저희들 개인이 만든 앱을 올리면은 이런 식의 형태가 될, 될 텐데요. 이 치, 치실리드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에 뭐캐시라든지 APT 같은 패키지 메뉴가 없고 그 라이브러이드만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제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빌드하는 방법은 아까 만들었던 토크 파일에서 어 사실 간단, 되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 빌드는 똑같이 똑같고 디제은 타임 이미지를 만들 때. 그 해당 이미지를 그 다음과 같은 텍 다음과 같은 이름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해당 이미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 한번 쉬운 거죠. 이거 두개의 이미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수도 도크 이미지스를 살펴보면 여기 사이즈가 보면은 제가 여기 나와있는 보면 사이즈 차이가 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었던 것들은 제가 레이저페이지로 만들었던 거이앱은 216MB인데 시즐리드 된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92메가 모터를 이동해 봤을 때 되게 이제 경량화된 이미지랑 유커 컨테이너 이미지, 컨테이너라는 것을 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배포하는 것 중에서 음, 이건 이제 다시 오픈 타워서 사실 한 개는 없지만 제가 말했듯이 저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더 쉽고 간편하게 이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그렇게 배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까지 저희가 본테에서 배포했던 거는, 그, 온프레미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배포 방식이고, 배포를 이용해서 이제 뭐 배포하는 건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제 사용하는 배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파스 같은 경우에는, OS 프로비전이 부터 그 거기 에 필요한 랭비시틱까지다 이제 클라우드 밴더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따로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만 집중해서 개발하고, 마지막에 어, 배포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웹 서비스를 동작시킬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애저을 통해서 그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기에 그, 회담, 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있으면 좀 설치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 시간 상 저희가 30분에 끝나게 돼 있어서 어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앱이 설치가 되는데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나가보셔야 될 분들은 좀 나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됐던 부분들도 같이 좀 보실 분들 나가 계시면은 네, 추가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자료 만들었던 것들은 자료라고 이기 b 은 공연을 통해가지고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 자료라고 참고했던 자료들은 다한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 그 공식 도큐멘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 오늘 들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희 그 MS 도큐멘트에 가서서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항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좀 나가서 같이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여기 준비된 것 중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아, 네. 있으시면은.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계실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10분 에 백화 8도 보고 싶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그 날씨도 같이 고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